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오늘 새벽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리그 4위 첼시와의 격차를 단 3점 차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결과는 후반 추가시간 얀 베르통원의 극장골에 힘입어 토트넘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또 선발 출전했는데요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평소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땐 손흥민 선수는 현재 약간의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필 다음 일정이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탓에 당분간 휴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 팬의 댓글이 보이네요. 우린 경기를 잘했고 공을 지배했고 하지만 토트넘이 수비를 극단적으로 잘했다. 좋은 경기였다. 음, 거기에 토트넘 팬이 댓글을 달았네요. 이 경기를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웠다. 이 경기를 끝까지 봤던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손, 케인, 벨레 모우라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 하지만 수비는 우리가 1년 동안 가져보지 못한 강인함을 보여줬다. 수비는 정말 잘해주었다는 평가가 맞네요트라우에는 축구가 아니라 럭비를 해야 될것 같다 근데 그는 그의 몸에 비해 엄청 빠르더라 난 방금 축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를 본것 같아 음... 극장골을 제외하면 아름답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슈퍼 얀이 공경에 빠진 스퍼스를 구했어 잘했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 말은 최근에 리버풀이 계속하고 있는 걸 우리가 왜 못하겠냐는 거야 덴 도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태클을 한 장면도 언급을 해주네요 대부분의 댓글이 극장골의 주인공 얀 베르통원을 찬양하는 댓글이었네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